엄지손가락 버튼이 있어요 근데 이 엄지손가락 버튼이 제게 너무 오래돼서 오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요 찢어진 거 보이시죠? 이걸 좀 쓰다 보니까 여기가 찢어진 안녕하세요 공돌아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MX 마스터 마우스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어느 날부턴가, 그, 마우스, 스크롤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, 버튼은 다 눌러지는데, 스크롤이 안 돼가지고, 요게, 제가 쓴지는 꽤 됐어요. MS, 저, 로지텍, 음, 로지텍이 AS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, 근데 이제, 5년이 지나서, 이게 이제 AS가 안 되고, 제가 개인적으로 요런, 이러한 형태의 마우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, 어, 어떻게 어 이걸 좀 고칠 수 없을까 하다가 요 이제 중고로 고장난 걸 어떻게 하나 구했어요 구매를 해서 그 원인을 좀 찾았습니다 솔직히 원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거 살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뭐 처음에 뜯, 뜯기 전에 좀 네, 확인을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막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아, 원인을 좀 알아낸 경우에요 우선 제가 작업은 한번 싹다했고요뭐 간단하게 이제 정리 차원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 MX 마스터를 그 분해를 하시려면 여기에 이제 이런 패드가 있어요 이런 패드가 이제 두개 있는데 그 패드 두개 떼어내시면 드라이버가 이제 나오고요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조금 집에서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선 요거 다풀고 말씀을 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두 나사들이 요 지금 별 렌치에요. 별 렌치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별 렌치고 별렌치 T5 렌치가 필요해요. 그래서 저는 요런 그별 렌치 세트가 있어서 뭐확인는 했는데 이게 없으시면 아마 이별 렌치는 사셔야 될거예요 그래서 우선 뜯었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뜯었는데 음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요그 플렉시블 케이블이 있고 요플렉시블 케이블은 살짝 잡아떼면 빠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놈이 이제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거고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중고로 구한 놈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다 해체는 했는데 그래서 아이 기판에 이런 기판 이러이러한 이러, 기판들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기판을 좀, 좀 교체를 해봤어요 근데 동일 증상이 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따져봤죠 뭐 버튼들을 다 확인을 해보고 해보니까 문제를 찾은 게 지금 여기는 좀다 해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엄지손가락 버튼이 있어요 근데 이 엄지손가락 버튼이 제게 너무 오래 오래돼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 찢어진 거 보이시죠 이걸 좀 쓰다 보니까 여기가 찢어지면서 이 버튼이 항상 눌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이 눌러져 있으니까 마우스를 움직여도 전혀 이제 이 버튼이 눌러진 상태에서는 반응을 안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뭐 찾고 찾아보다가 못 찾아 가지고 이제 찾은게 그거고요음 그래서 다른 부분 뭐다뭐 뭐 기판도 바꿔보고 뭐 위치도 바꿔보고 해봤는데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걸로 찾았어요. 그래서 음 제마우 제가 갖고 있는 마우스는 이 버튼이 항시 눌러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게 얘는 여기에 있는 그 중간에 힌지 같은 게 있어요. 그 힌지 부분을 제가 잘라냈어요. 그리고 얘는 원래 있던 버전이고요.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살 필요가 없었죠 근데 그 처음서부터 좀 확인을 해볼걸 해볼 그랬는데 좀 고거는 좀제 잘못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여기 버튼에 이제 중간에 힌지 부분이 요, 요 부분이 있는 건데 요 부분을 잘라내니까 지금 뭐 문제없이 작동되는 거는 다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든지 원인을 찾는 게 가장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 음 요런거 하나 제 간단하게 올려 드릴 거고요아 그리고 플렉시블 케이블 끼우실 때좀 주의하실 점이 요렇게 지금 뭐잘 보이실지 는 모르겠는데 요거를 이제 밀어 놓고 밀어 넣었을 때 이제 좌우가 흔들리지 않도록 밀어 놓고 요거를 이제 살짝 눌러주시면 이제 딸깍 소리가 나면도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덮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 버튼 요 버튼은 아마 사용을 안할 것 같아요 요 버튼은 사용을 안하고 그냥 이거를 요거 그냥 그대로 쓸거고요요 중고로 샀던 마우스가 문제가 여기 이 지금 손이 닿는 부분 우레탄이 뭐 상태가 이래요 이전에 게 쓰던 사용자가 뭐 이거 좀막 썼는지 뭐 이렇게 상태가 안좋아서 원래는 그냥 이거 하우징을 바꿀까 하우징이 멀쩡을 했으면 그냥 이 하우징을 쓸까 했는데 네 하우징이 멀쩡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그냥 원래 거 쓰고 이 버튼은 안 쓰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